아참호 탈피 공격이 강북 그냥 약공 같이 되는 걸로 아는데 아 뭐예요? 예아어떤지 네. 오늘도 이렇게 되고 다음에 뭐, 강북에 아 헷갈리네 아? 갈바리 아, 이어요 어. 어, 나 죽겠다. 안죽지롱 <웃음> 어. 아, 잡았어. 진짜 참호도 진짜 저거 약공가이 너무 강하다. <웃음> <웃음> 아또아이 <웃음> 아 근데 아아셔씨 재밌어 보이는데 아머씨가 쓰면 되 재밌어요 좀... 아좀 똑히 하는게 아 턴으로 내지르는 게 없는 느낌 아 뭔가 나 힘들어 어 잡았네 저 <웃음> 궁금한게 u o nah you capture zone a beautiful e r r 뭐야? 왜이래안 되겠다. 많이 올라가요. 하루에 그래도 이헤0스때도 있고 헤라. 아까 헤라. 야라야 복수를볼 계획이 신가안려안려 오, 이가 이가, 이가, 이가, 이가, 이가, 이길 거, 이길이 이가, 이겨이겨 이가, 이가, 이가, 이가, 이가, 이가, 이 나이스 아, 아, 아, 아, 아, 지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